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띠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닭띠, 개띠, 돼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닭띠입니다. 닭띠들 몸음신 강하고요. 창조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를 하나 딱 저요 문제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식의 어, 창의력이 많아가지고 일을 굉장히 매끄럽고 순조롭게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리가 의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명석하고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끼치즈처럼 명석하고 영인는 하나 장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 자기 일을 하는 걸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일에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 그리고 명예를 가지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또, 또 많으세요. 그리고 또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성격도 있고 또 아주 매정하고 냉정한 성격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려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도 조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뭐어면 성실하시기 때문에 어, 타고난 복들 분명히 있으시고요. 재물복이라 그런 것도 있으기 시 때문에 음, 초년은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은 중년 말년은 근심 걱정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꿈입니다. 개꿈은 딱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충직합니다. 예. 아주 어, 공과사가 확실합니다. 아는 건 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예. 맞고 틀림이 굉장히 분명한 아주 강직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총명합니다. 예. 총명하고 총명함 속에서 재간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인이 좀 적성이 굉장히 조금 잘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반면에 너무 그게 학위자다 보니까는 남을 위한 배려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부분들도 그냥 아주 매, 매정하게 그냥 딱 끊어버린다 아니 이건 맞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 조금은 그런 부분이또 생활을 하시면서 또 마이너스가 또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또 괜찮으시거든요 그리고 또뭐 불의를 보면, 보면 참지 못하고 의리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이나 군인 쪽도 잘 맞으시고요 음 그리고 또이 개찌분들을 보면은 어, 이렇게 종교인들이 또 조금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 면도 있으시고요. 초년은 좀 고생이 좀 있으실 수, 있으실 수 있지만은 중년 말년은 또 순탄 하십니다 다음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분들, 예, 먹을 복은 타고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고, 심성도 착하고, 남도 많이 배려를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의도 또 바르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끈기 있게 잘 추진해 나가시고요. 어떤 새로운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도 그걸 갖다가 절대 뭐 불안해하거나, 어 그리고 소심해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하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하시고요. 근데 또. 배우자보기 조금 덜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보완을 하신다면은 괜찮으시고 그리고 독립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내 놓더라도 예, 소지들처럼 마찬가지로 꿋하게 자기 일에 어, 하면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꺼지더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또 그런 강한 기도 있는 반면에 약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에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 배신하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신하니 또 배신욕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는, 그런 것들만 좀보심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 독립심이나 그런 게또 강하다 보니까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은 좀 힘내다 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너무 자기를 갖다가, 어 그렇게 좀 고생시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조금 타협을 해서, 어잘 풀어나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초, 중년은 좀 괜찮으신데, 음 말년, 말년에는 정말 큰 복들로 인해서, 어 굉장히 노후가 조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의류 의료... 의류 쪽에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변호사나 검사직도 이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간에 띠별성향에 어,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얘기를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